물체가 있고 물질이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쪼개면 성질이 없어져요 그리고 요이 분자의 상태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표를 만들어서 볼게요. 여기가 고체고요 하나는 액체고요 하나는 기체예요 모양은 얘는 일정 얘는 일정하지 않고요 얘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피는 다뭐 고체도 일정하고 액체도 일정해요. 근데 기체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액체는 뭐 다른 모양의 컵에다가 담는다고 해서 물의 부피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기체는 그거를 꽉 채우는 거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의 밀도, 그러니까 얼마나 빽빽한지 고체가 제일 빽빽하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빽빽하고요 기체는 완전히 멀어요 고체는 완전히 따닥바닥 붙어있어서 진동 운동 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고체는 서로 입력을, 입력이 력 세기 때문에 누가 나가려서 해도 다 잡는 거예요 근데 액체는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이 가능해요 좀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기체는 완전히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 하나 있을듯이 엄청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에너지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고 이제 상태 변화가 있는데요 고체가 있고요 액체가 있고요 기체가 있어요 이거는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고체, 액체 이게 기체잖아요 근데 이게 서로 상태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말한 듯이 각자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이제, 융해 되는 거고요. 다시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게 응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이거는 증화가 여기 두 개.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게 액체가 기체가 되면은 증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 이렇게 이 있으면 증발이 되면은 이렇게 나가요. 여기 표면에 있던 것들이. 근데 끓음이랑 다른 게 끓음은 이렇게 좀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나가요. 온도가 커져서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더 빨리 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기화. 그리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게 액화 그러니까 기체화, 액체화라고 하면 돼요